안녕 오늘 나 헬턴에 왔는데 지금 물에 있어. 너무 시원해. 자 이거 n 떨어지세요 1900,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 o 엄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t o n i o n o 아이 으이. 으이. 으이. 이 으이. 으이. 그렇지 이 그렇지 또 으이. 으이. 으이. 으이. 이 으이. You r n o h t 야될거 같아. 안녕, 마 맛있어요? w e l h oh. The camping a n g a n t r e a i w s t o e c a n u t h o m a m p i n g o n i s t m o m a l l a